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최근에 네. 선우은수 분전 보셨잖아요. 네, 네, 네. 반응이 좀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어, 그렇죠. 아... <웃음> 어떠셨어요? 아, 나도 그거 촬영하면서 네. 그 사람 마음을 읽잖아. 네네네. 아, 가슴이 따뜻하더라고. 오, 아, 네네. 나도 뭉클뭉클 해가지고, 네네. 나도 막, 아, 고른 사람 좀 해봤으면, 막 그런 생각을 해봤지. <웃음> 아, 진짜요? <웃음> 우리는 사람들을 네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 사람의 기쁜 마음도 읽고, 네네. 슬픈 마음도 읽고, 네네. 막 이제 하는데, 그 선우은수 그분 거를 찍었을 때그 순간만큼 즐거웠어. 음, 아 진짜. 어, 그러기, 그 순간만큼. 그런 게좀 있구나 선생님 네. 같은 이렇게 또래이시니까. 어. 어. 또래는 아니지. 나 한참 미치는 <웃음> 한참 미치함아 아, 죄송해요. 제가 제가 그 그분의 선우은수 음. 분의 나이를 몰라가지고 제가. <웃음> 그래서. 한참, 한참 많고, 아, 나랑 한참 미치야, 미. 아유. 중년의 사랑을. <웃음> <웃음> 아니, 누구나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 네네네. 그렇지. 아, 음. 그래서 제가 음. 궁합을 한번더가져왔어요 아, 그래? 네. 궁합 만든 줄 알았어요. 궁합 한번 불러드릴게요. <웃음> 남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네. 마인드가 없어 개방적인 사람들이네. <웃음> 그런, 그런,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어, 여자도, 어, 여자가 마인드가 진짜 개방적인 여자. 어,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고 있잖아. 어... 좋게 말하면 네. 굉장히 쿨한 여자. 어... 어, 모든 걸다 받아줄 수 있다, 이제 했으니까 굉장히 쿨한 사람인 거지. 안 좋게 있지? 얘기하면 뭐예요? 안 좋게 얘기하면 또라이지가 <웃음> <웃음> 아, 그렇구나. 사상이 이상한 거지. <웃음> 그... 제가 보통 궁합보면 은 그거 여쭤보는데 궁합은 몇 프로 맞는 것 같으세요? 궁합은 잘 맞아도 우리가 죽이 잘 맞아 아, 구, 죽이 잘 맞는 궁합이지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왜냐하면 남자는 약간 우울감이 많은 사람이고 우울감이어 우울감이 오. 많은 사람이고 네. 여자는 마냥, 마냥 즐거운 사람이잖아 왜냐면 후리한 사람이니까 오. 개방적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 눈치도 안 보고 주도권은 누가 좀 갖고 있어요? 주도권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지.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거짓 여자가 또휘어 잡는다 또볼 아 수가 아, 있는 거지. 그래요? 그렇지. 아 바깥에 외형적인 거는 남자가 그렇지. 잡고 있지만 음. 실 실질적인 거는 그렇지. 거는? 실질적으로 어 집안으로 들어가면은 어이 여자가 남자를 지고 있는 거나 어 똑같은 거. 그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거지, 음. 그치? 남자는 바깥 일 잘하고, 음. 여자는 집안일 잘하고, 이제 또 나눠서 이제 들어갈 네. 수 있는 거지. 각각의 성격 좀 봐주세요. 음. <웃음> <웃음> 근데 남자를 놓고 보면...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이야. <웃음> 진짜 비관적인 사람이야. 사상이 모든 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 어, 왜 삐뚤어졌어? 그리고 어 돈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 아, 돈에 집착은대요 어, 돈에 집착, 돈에 욕심. 근데 돈에 욕심도 있잖아. 그냥 시시한 돈이 아니라 한방 음, 음. 아, 그래. 크게. 한번 크게. 어, 크게 크게 크게 이제 해먹으려고 하는 오. 게 많다 이제 하는데 네. 사람의 욕심은 굉장히 대책같이 크다 이제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지금까지 따라온 거는 네. 이제 왜그왜 그왜 우리가 매년 해마다 뭉기라는 게 있잖아 그지 네. 그런 게 약해 이 사람은 오. 그게 자기 생각보다 뭐 모든 게좀안 따라왔다 아, 그래요? 볼 수가 있지 오, 올해도 그랬나요 올한 해도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지. 음. 올한 해도, 올한 해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밋밋하다, 이제 했으니까, 크게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남자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한방주의야. 아, 그래? 정말. 맨날 혼놈, 혼놈을 치기 위해서 있잖아. 네. 맨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 아, 그래요? 응. 한방, 아, 한방. 앞으로 한방 칠수 있을까요? 아, 힘들지. 아, 그래? 힘들지. 근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야 뭐야? 어? 맞아요. 그치? 왜냐면 노래로 한방을 노리고 있다, 인제 하는데 자꾸 뭔가 있잖아 노래, 노래, 노래, 노래, 오.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이이자꾸 이러고 있거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이 사람이 한.. 10년, 12년, 10년, 12년 12년 동안 안 좋았어, 이 사람. 그, 음. 산이한번 변했는 거지, 그치?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 어렸을 때는 20대, 30대에는 좋았어. 굉장히 좋았다, 이제 하는데, 음. 이제, 20대, 30대가 지나고 뭐 40대로 이제 넘어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발이 꺾여버렸거든. 아, 20대, 30대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한방을? 그렇지. 20대, 30대에는 이 사람이 어... 굉장히 좋았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 근데 40대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이 뭔가 심성이 꼬였는지, 심성이 뒤틀렸는지, 네. 아니면은 20대, 30대에 너무 좋은 시절을 보내서 네, 네, 네. 이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굉장히 월등하다 굉장히 좋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자기는 뭐든지 될 거라는 게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이제 40대에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탁탁 했는데 안 맞아 떨어진 거지 아, 그래요. 응, 그러다 보니까 좌절 좌절 좌절감이 오다 보니까 음, 음. 어 마음이 좀이 우울감이 많이 들어오고 네. 또 좌절감도 들어왔고 그리고 또 어, 좀, 분노에 좀 차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분노에 차있어 어, 분노에 차있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어, 이, 왜, 왜, 우리가 왜 사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처럼 있잖아. 오락가락이 많아, 이제. 아, 그래요? 음. 아, 이 사람이 약 먹지 않아? 정신과 약 먹지 모르겠어요. 않아? 왜냐하면 이 오락가락이 엄청 기복이 음. 심하거든. 어... 이 분노에 찰 때는 있잖아. 어, 굉장히 날카로워. 날카로운 사람이야. 근데 20대, 30대에는 엄청나게 이 사람이 좋았는데. 어... 20대, 30대에는 좋았어. 좋았는데 40대에 들어오면서 금전에 투자를 했거나 뭔가 했을 때에는 빚을 보지는 못했다. 이제 했으니까 음, 그때는 좀 많이 좌절감이 많았지. 실패가 본인... 따랐으니까. 본인이 만든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자기가 최고 잘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웃음> 네. 자기는 뭐든지 잘될 거라는 어... 그 기대가 너무 컸던 거지. 여자분은 어때요? 성격이? 머리에 꼭 꽂아가는 그같 여자가 <웃음> <웃음> 진짜 뭘 이렇게 웃어? 웃음이 어. 많은 거야. 어. 밝은 거야. 해맑은 거야. 뭐야, 어. 이 여자도. 어, 비춰지는 모습은 그랬던 것 같아. 아 진짜 뭔뭐 미친년 같아. <웃음> 아, 그래 머리에 꽃이 있잖아. 어. 여기 만발을 해놔 놓고 있잖아. 네네네. 웃는 게꼭 정상적인 웃음은 아닌 거로고까여 어. 까락까락까락 까락까락 웃는게 진짜 정상적인 웃지는 아닌 거예요. 이분 거 운은 좀 어때요? 운은, 운은 음, 그렇게 지금 운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아, 두 분도 안 좋네요. 그렇지. 운은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네. 올 한해는 그냥 침체되는 운기지만 내년 수에 가서 또 뭔가 움직이려고 해. 음... 뭔가 해보려고 설쳐대기는설쳐댄다 이제 하는데 <웃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좀안 좋아. 아 그렇구나. 음, 안 좋고 내년 수그 다음 수그 다음 수 가서 어... 한 3년 4년 정도 있으면 네. 뭔가 이 사람이 한 가지는 이룰 수는 있어, 음. 한 가지는. 하던 거? 어, 하던 거야, 하던 거. 음. 하던 거에서, 뭔가 하던 거에서 그게 하나가 뭔가 이슈가 되는지, 음. 이게 될 수는 있어. 어 그렇구나. 음. <웃음> 두 분? 한 4년 있어요 돼. 그럼 두, 한 3년, 4년 있어야 어, 두분 궁합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궁합이 엄청 좋아. 오. 어, 그러면 둘이 뭐 이혼하고 뭐 이런 일은 없겠네요? 아, 이혼은 할 필요... 이혼까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네네네. 남자가 이러면 여자가 따라주고 네네네. 여자가 이러면 남자가 따라주잖아. 아 진짜. 그게 이거는 둘이... 남들 눈에는 시선이 어떻게 보일지 <웃음> 모르지만 이둘 궁합에서는 둘이 가 굉장히 어. 잘 맞지. 근데 두분다 너무...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웃음> 음, 좋다기 뭐둘 부부에서는 뭐 서로가 뭐 네. 믿어주고 믿어주고 서로가 그러면 둘 부부에서는 금실이 네. 좋은 거지. 어 그렇구나. 음. 알겠습니다. 음. 제가 이거 누군지 알려드리고 음. 좀더 질문해 볼게요. 이분 그 남자분은 주영훈이라고 음. 옛날에 주영훈. 네 작곡가였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노래가 보인다고 하셨나봐요. 아 작곡가. 그, 네 그리고 여자분은 이윤미라는 사람이에요. 이윤... 미요. 위. 이분이 배우인가? 아무튼 뭐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저도 너무 옛날 사람들이어서 근데 지금은 활동을 안해요. 왜 안하냐? 이분들이 그 남자가 뭐 표절 논란도 있었고 학력 위조 논란도 있었고 진짜 있는 논란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분도 쇼핑몰 뭐 논란도 있었고 진짜 그래서 국민비호관 커플로 음.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음. 뭐, 두 분의 궁합은 좋다고 하셨는데, 뭐, 아무튼, 대외적인 거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활동을 아예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분들. 음. 그러면은, 앞으로도 활동을 이분들이 못 할까요? 아, 네. 여기는 그, 아까 뭐, 음반 그랬잖아. 네네. 그걸로는 계속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런 것들로만? 어, 그걸로는 아, 할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지. 아, 어. 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영훈 씨가 엄청 유명한 작곡가긴 해요. 근데 왜 그런 학력 위조 논란이라뭐 그런 거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굳이 굳이 그걸 본인이 만들었는데 그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내가 욕심이 가한 사람이야. 아까, 욕심이 아까 말하신 한방? 한방. 이 사람은 한방이한방 음. 한방을 노리는 게많아 음. 근데 욕심이 소소한 욕심이 아니잖아. 아. 소소한 욕심이 아니라 뭔가 빵 터지기를 원하는 거지. 어. 빵 터지는 홈런을 원하는 거지. 어, 너무 큰 욕심을 받는다. 그렇게 사소, 소소하게 그냥 음. 편안하게 사는 구뭐 자기가 일고서 이렇게 잃고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음. 이 사람은 한방을 노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욕심이 강한 거지. 그지 어. 그리고 20대 30대는 정성기를 느꼈잖아. 맞아요. 엄청 잘 어, 나왔어. 정성기를 느꼈는 사람은 있잖아. 네. 자기가 기구만장해. 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아. 없는 거야.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든지 해서는 다될 거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음. 자기를 좋아하고 우러러본다고 생각하는거지 주영... 이 사람 마음이 그런거지 주영은씨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 그 음원료 수입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랬더니 주영은씨가 뭐라고 했냐면 아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요 했는데 집이 공개가 되는 집이 응. 말도 안되게 좋은데서 사는거예요 아니 까 그러니까 이사람은 굳이 왜 그런거를 자꾸 논란을 본인이 자꾸 만들까요 그렇 그게 이사람이 욕심이 강한 사람이지 그거 아까 말했잖아 사상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 음. 마음이 올바르게, 어, 선량한 사람은 아니야. 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아니지. 그 삐뚤게 사실, 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지. <웃음> 그 40대부터 이 사람이 마음이 삐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음. 40대에서부터 돈을 더 완창 벌어야 되겠다, 뭐, 네. 이런 음.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네. 이 사람이 실패가 이제 적절하게 따라오다 보니까 고집이 좀 꺾인 거는 있지만은 근데 기본 틀은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그래도 선생님 저희가 뭐 안좋... 이분들 안좋은 것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음. 뭐 조심해야 될 조심한거는 근데 이 사람이 가중을 놓고 보면 또 간제가 또 부는게 보이거든 아 그래요 음, 간제가 들어오는게 보여 그 사람들하고의 뭐 사업적으로 연결이 돼 있든지 음. 일적으로 뭔가 연결이 돼 있던 음. 것이 좀 붉어진다 이제 했으니까 오. 이제 이 간제 바람이 분다 뭐 송사 바람이 분다 음. 내년 수에 이제 들어가서는 조금 머리가 아프다 이제 하는 거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있, 있을 수도 있고, 어, 그게 이게 이제 뭐큰 이슈화로 이제 간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간제가 들어가는 음. 것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쪽으로는 좀 머리가 아프다 내년 수에는 금전이 좀 나가는 해다 이제 볼 수가 있다 이제 했고 네. 그리고 또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있잖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조상의 기운도 많이 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조상의 어. 기운을 많이 타고 있으니까, 네. 밤에는 울고, 낮에는 웃는다, 이제 했어. <웃음> 그렇게 <웃음> 낮에는 웃고 있다가, 밤이 되면, 밤이 되면 이 여자는 슬퍼. 눈물이 자꾸 흘러. 음, 그렇게 조상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어. 근데, 이 사람이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웃는 모습을 보면 웃는 게 음. 있잖아 자꾸 보이거든 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음. 근데 웃는 거에 비해서 이 마음을 들여다 정신을 들여다보면 음. 진짜 낮에는 웃고 밤에는 울고 있는 사람 <웃음> 이분들이 이 제가 뭐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 좀 찾아보니까 국민 비호관 커플이라고 뭐 아, 그렇게 진짜. 해놨어요 그거를 조금 씻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 아 근데 그거는 아주 개의치 않으니까. 아.. 신경을 안쓴고어 <웃음> 개의치 않으니까. 여자분도 밖에 있잖아. 외사 외부적인 거 있잖아. 개의치를 안하고 오히려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바꿀 수는 없겠지. 그지 <웃음> 아.. 오히려 즐겨요? 그렇지. 예민해가지고 막 자기가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되겠다. 뭐 우울감 빠지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잖아. 음... 밖에서는 해맑고 웃잖아. 음... 그러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이지. 본인들끼리 좀잘 사는 방법이 없데 그렇지! 둘이 궁합 좋다니까 주기 <웃음> 잘 맞잖아 네네네. 어.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두둔해주고 서로가 칭찬해주고 있는데 둘이 놓고보면 둘이는 엄청난 좋은 궁합이지 음. 안타깝네요 그래도 잘나가던 한때 작곡가였는데 그렇지! 너무... 마음을 잘나갈 때도 사람이라는게 한번 가진거에는 복인데 네. 그걸 음. 잘 활용을 해야되는데 그거를 또 나쁜 마음으로 나쁜 역 이용을 한거지. 그치?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불거진거지. 그치? 음, 음.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